딱 좋네. 아주. 어, 보시보시라 좋아. 안 느끼하고. 아, 이게 이제, 이거 진미채라 그러는데, 이거는, 진미채는 하얀데, 이거는, 음, 꽃게 게살을 이렇게 같이 입혀가지고, 이렇게 불고스름 하대. 음. 같은 까야, 진미채나. 이거 이제 먹기 좋게 큰 것만, 이렇게 잘라, 긴 것만 잘라가지고, 이거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에다 씻치는데 물에다 희치면 이게 쫀, 쫀딱쫀딱한 맛이 없어. 물좀붓고 이걸 쪄가지고 하니까 아주 쫀딱쫀딱하니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솥해서 김이 나면은 이제 불을 끄고, 김나지? 응, 쪄주면 돼. 보들보들해졌다. 아까보다 숨이 죽었지. 응. 유기물 한 숟가락 하고 시금치 한 숟가락 진간장 굴소스 이 맛술 물엿은 두 숟가락 정도 이게 한 숟가락이야 이게 두 숟가락 다섯 숟가락은 되겠다 <웃음> 아니야 고추장 나는 산탕을 안 넣으니까 우리 고추장은 집에서 담근 거라서 약간 좀 간이 세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야 돼 고춧가루 두개 정도. 마늘 안는다 마늘. 아, 제일 중요한 마늘을 안 넣었어. 마늘 반 숟가락. 끝이? 지 그냥 바로 꺼야 돼, 이제. 일단 이제 부어 넣고 무치는 거야. 무치면 끝인가? 응. 음. 해넣고 음. 좀 식으면 비벼야겠네. 숟가락으로 하든지. 뜨거워가지고. 숟가락으로 하면 제대로 안 비벼지지. 파를 이제 열을때좀 넣어. 조금 더 넣고 참기름 후추 이게 어, 진미채를 물에다가 희차각 하면은 이게 보솔보솔한 기가 없는데 이거는 쪄서 있기 때문에 이 보솔보솔하면서 쫀득거리고 맛있어요 꼭 그래서 어, 진미채는 씻지 마세요 꼭쪄 갖고 쪄 하세요 아까 나 나마이너질안 넣었어 마이너질 넣으니까 좀 약간 음, 마른너지를왜넣 느끼한 맛이 있더라고 나 그래서 마이너질안 넣었어 마이너즈를 싫어서 마이너질안 넣었어요 넣고 싶은 분들은 넣으세요 깔끔한 맛이 없어요 마이너지는 음, 깔끔하네 느끼한 맛이 없어 딱 좋네 아주 아, 보시보시라 좋아. 안 느끼하고.